내가 볼때니 네 새끼 살 절대 못 뺀다 치킨이랑 떡볶이를 처먹어? 오늘부터 극단적으로 간다 딱 하루에 바나나 3개 운동은 하루 3번 영상 안 올라오면 경찰 신고해라 죽었을 거다 야 고양아 넌 과체중인데 잘 당기네 등잘 쓰네 턱걸이 밴드는 이제 뺐다 이렇게 연습하면서 체중 줄이면 2주 안에 맨몸 턱걸이 한개할수 있지 않을까? 앞으로는 살짝 무섭다. 먹는 거 아니다. 아, 안 아프다. 안 아프다. 안 아프다 안 아프다 안 아프다 안 아프다 안 아프다 안 아프다